역사, 역사, 우리 보셨고, 에, 이 용어가 처음 나왔는 것이, 에, 얇은 종이 또는 판지에 음식, 우리가 제공될 음식을 정해진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에, 다시 말해서 조리사들이나 이 음식을 만드는 하인들이 조리와 소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스몰 리스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네, 그 상세히 기록하여 놓은 것,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요리 재료를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 이런 뜻도 있지만은, 자, 처음 시작은, 그럼 이거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프랑스에서 기원됐다 1498년 아까 봤죠 우리 성균관 설립된 그 연도하고 같죠 그렇죠 자, 1498년에 프랑스의 한 귀족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에서 유래됐다 이 말입니다 유래됐는데, 메뉴 기원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이 프랑스의, 에한 귀족이 생각해내는 아이디어, 여기서 유래됐다라고 한데, 실제로는 어떤 기록에 나오는 것은 1541년에 헨리 8세가, 헨리 8세 때이 일입니다. 이 브룬스윅 공작이라는 사람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베풀어난 연회에 자 이렇게 이런 음식이 이런 순서로 제공됩니다 그러면서 식탁 위에 이걸 적어가지고 음식 순서로 음식을 제공을 해줬어요 자 여기에서 메뉴가 유래됐다 그 아이디어는 뭐 1498년 프랑스 한 귀족이 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아이디어는 뭔가 지금 자료 있는 거 아니잖아. 맞죠? 그럼 우리나라에 성균관에 진사식당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메뉴가 없었을까? 있잖아. 뭐 음식 좋은 거다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헨리 8세 때 1541년 얘기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식업에서 이 메뉴가 등장하는 거는 19세기 초입니다. 사실은요. 파리, 페리스 로얄 식당에 이제 앞에 내걸어놨는 메뉴가 등장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메뉴 메뉴 그러는 용어는 뜻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메뉴가 나타났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메뉴가 뭐냐, 뭐,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막 주장을 합니다. 뭐 메뉴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메뉴를 정의를 하기를. 뭐 식, 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관리 도구이며 통제 도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메뉴 관리는 어떤 관리 수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메뉴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그 다음, 뭐, 정보 제공자이다. 아니면은 메뉴는 고객과 레스토랑과 연결하는 대화 골이다. 뭐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그 다음 뭐 어떤 대화 판매 PR 도구며 가장 중요한 내부 마케팅 도구다 그럼 결국에는 제일 처음 시작은 뭐였습니까 제공되는 음식 이름만 적고 순서만 적어놨는 단계에서 이제 메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내부 통제 도구로 역할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뭐 어떤 말 했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아 이런 이렇게 정의했구나 정도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 관련 과연 어떤 역사적 기록은 뭐가 나타나는 게 있느냐 한번 보자 490년의 신라예요. 경주에 시장이 최초로 개설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490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983년에 고려사에 보면은요, 고려 개성에 성내, 뭐, 낙빈, 옥장, 뭐, 연액, 연령, 희빈, 뭐, 이런 식당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까 봤던 1398년에 성균관 진사식당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로마 폼페이적에서 이래 보면 요 로마 그 당시에 뭐 육류, 생선 이런 거 널리 소비가 됐어요. 야채, 과일, 빵, 콩류도 나오고요. 그다음 요리 관한 그 책도 아피키우스라는 요리에 관한 어떤 책. 그다음 또 이제 재밌는 게이 가루미라고 그러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조미료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폼페이 유적에서 나옵니다. 폼페이 유적. 자 폼페이 유적이 폼페이 유적이 언제 것일까? 언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1398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식당이 이렇게 490년 신라에도 벌써 시장이 개설됐으니까 식당이 없었겠당 추정 가능하죠 그 다음 고려 3 9 0 983년에 보면 식당, 이런 여러 종류의 식당이 나옵니다. 그럼 메뉴만 사실 뭐, 뭐, 어, 기록이 안 남아있다 뿐이지. 뭐, 프랑스에서 뭐, 뭐, 뭐, 메뉴 뭐, 하고 이것보다 어떻게 따지면은, 그렇죠. 훨씬 더 우리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쉬고, 쉬고, 폼페이, 폼페이.